이는 세대공감 방송 준혁이 아름다운 동행 TV. 저는 아름다운 동행 TV 국장 준혁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사전 제작 단계부터 삐걱거렸던 설강화가 방영 이후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폄훼 및 안기부 미화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드라마 폐지 요구에 대한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돌파하며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빠졌죠. 와중에 설강화 출연자들의 최근 sns에 올린 게시물들도 재조명되면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설강화가 사전 제작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며 여주인공 역할을 맡은 지수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지수가 맡은 은영초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 민주화 운동가 천영초의 이름을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JTBC는 극중 캐릭터의 이름 설정은 천영초 선생님과 무관하다면서도 천영초 선생님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관련 여주인공 이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수는 그간 sns 게시한 드라마 현장 관련 게시물에서 영초의 흔적을 모두 삭제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첫회 방송 이후 설강화를 향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라마 온보 사진과 문구를 올린 지수에게 일부 네티즌은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부적절한 sns 게시물로 논란이 된건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은 정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정혜인은 극중에서 남파간첩 임수호 역할을 맡아 일찍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최근 정혜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에 올린 설강화 홍보 게시물의 지수와 김혜윤이 나란히 응원 댓글 을 남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정혜인은 이같은 댓글에 대댓글로 화답하며 시청자 여론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로 원성을 샀죠. 한편. 정혜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1987에 출연한 김태리와 비교되는 발언으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태리는 앞서 1987년은 태어나기 전 1990년생인데 당시 시대상을 얼마나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김태리는 그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다. 그래서 촬영이 들어가기 전 공부가 필요했다. 책도 많이 읽었고 작은 아버지가 딱그 시대를 살았던 분이라 자문을 많이 구했다. 선배들 말씀도 많이 들었다. 고답하며 촬영에 앞서 몰랐던 시대상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정혜인 역시 시대적 배경에 대해 미리 연구하거나 공부한 부분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혜인은 당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 정답은 다 대본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본을 잘 들여다보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고 답변. 대본으로 역사 공부를 하는 거냐. 시대극을 하면서 어떻게 그 시대에 대한 공부를 안할 수가 있나는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죠. 드라마에서 안기부 대공수사일국 요원 장한나의 역을 맡은 정유진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드라마 설강화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려 온란이 되었죠. 정유진은 장한나 등장 짱 멋, 장한나 멋진 폭발이네 등 칭찬이 적힌 코멘트를 공유해 문매를 맞았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안기부 피해자들이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 속에서 안기부 요원 캐릭터에 대한 칭찬을 버젓이 SNS에 박제하는 건 2차 가해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한편 드라마 설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협찬사들도 하나둘씩 광고 및 협찬 중단을 선언하며 손절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설강화 논란을 알고 해당 드라마를 협찬한 브랜드에 관한 SNS 게시물을 일부러 삭제한 연예인들도 있어 출연자들의 경솔한 행보와 더욱 비교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죠. 준혁의 아름다운 동행TV 혼자 다 해먹는 제작자 겸 국장 준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집드라마 설강화 이대로 좋은가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연락가능한 메일 주소도요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려요. 현 저희 세대공감 방송준역의 아름다운 동행TV에서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콘텐츠는 하나하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은 영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공사해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참가 분야, 콘텐츠, 촬영 및 편집, 그리고 PD와 유튜브 영상 진행자 해서 각한 명씩 총 3명에서 4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제 전화번호를 정복한에 남겨놓으며 메일로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메일은 sh775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TV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동행TV 준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동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준혁의 아름다운 동행TV 아름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